아, 올빼미, 아 올빼미, 올빼미 하루 쟁이로 올빼미, 12시까지 올빼미만 잡겠네. 그때 해킹 당했나? 아니 저는 근데 애초에, 배그부터 당해가지고 그때 당한건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목소리> 조용히 하세요 으악 <목소리> <목소리> 야아 걸렸다 아 진짜 옆으로 옆으로 갈라 했는데 아, 또걸렸어 씨. 와. 아이고. 오. 아 저럴 때 때릴 바 했는데. 멀리잖아아점파지마점파지마 마. 나만의 방식으로 깨는거니 어우 아야 아유 제간 터졌어 비키세요 비키세요 있어도 걸린다니까, 아, 못 먹지? поряд r 어렵다. 아 이런 거 보면 김풍이가 나았던 거 같기도 하고 아이아주씨는 감을 잡을 수가 없네. 뭘 사가다 무비야. 어? 왜 자꾸 도망쳐지냐 한 번만 눌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치사하게 응? 가진 방법을 다 쓰네 줘 아저씨 아들한테 응? 아패링이 마음이 편하긴 하죠 근데 잔기술이 많으니까 나는 패링이 편한데 단기술이 많으니까 그거 피하다가 쳐맞는 거야, 자꾸. <목소리> 그럼 자꾸 체감만 줄고, 시간을 흐르고. 음... 그래가지고. 뭐 와. 서로 마다가 앞에서. 응. 아, 안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버지 좋아, 신중히 천천 해볼게요 아, 저거 좀 그만 써봐 아 가차없어 공틈이 없잖아 또걸렸 아아 이렇게 막기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막기만 하면 아무도 잃어버렸어. 나무를 잃어버렸어. 나무를 러어버렸어나나나 오네가 안 나온다고요? 역시 나온 줄 알았다. 왜지 저거 힐벤 되는 거 던질 땐 그냥 무시하고 치세요. 표주박 안 먹고 다페린하면 되죠. 인종 그게 렇 될까 모르겠네 위부는 칠수 있는 기회가 무려 3번이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핑핑휙 물결 표타 <웃음> 그게 뭐야 저게 뭐야 저걸 지금 알려준다고 쓴거야 마이 <웃음> 미션 실패 아 미션 실패 왜 뜨는거야 이게 밀렸었구나 그래서 이게 미션 실패 알았어 알았어 미션 실패 알았어 저렇게 저거 힐벤 되는거 던질땐 그냥 무시하고 치세요. 도나와. 나와 도나와. 도나와. 도나와. 나나와도나나와 도나와. 도나와. 도나와. 도나나와 도나와. 도나와. 손만에 다 죽어버리면 와씨 체간을 저때처럼 들면안 돼. 채팅으로 치면 모른다고. 채팅으로 쳐도 몰라요. <웃음> <웃음> 아씨, 맞다이로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는 잔재주 쓰기가 너무 보달붙다 잔재주. <목소리> 아이고. 페링 잘못했다. 내가 때릴 때는 피가 저렇게 날면서 저와 할아버지가 때릴 때는 피가 너무 어마무시해 아이씨 또 걸렸어 아, 풀릴 때까지 피해보자 풀릴 때까지 아우 아 못하잖아 어제 못하잖아 아 못하잖아 왜 점수해 먹잖아 잘해놓고 아 잘해놓고 아, 씨, 잘해놓고 뭐하는거야 먹었어야지. 아. 아니, 여러분들 패링 이렇게 못해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패링을 못한단 말이야. 아, 정말 저게 안 된다고 이해할 수가... 어 어, 어... 어... 어... 뭐지? 와이템리 뭐, 있었네 잡을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는 거야. 나처럼 무식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약간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오바다, 오바야. 멈춰요, 멈춰 달리기를 멈춰. 아이, 아프지 좀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아, 도망치지 마! 아씨 점프하지마 너는 <웃음> 넌 점프하지 말라고 하다 대기도 없는데 왜 자꾸 점프하는지 아체간다 채워서 하고 싶어 근데, 이런 거 자잘한 기술 못 쓰면 나중에 못 쓰면 가서 고생하는데. 나중에 진짜 고생하는데. 큰일 네 아니, 페린게임이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볼때 진짜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꾸 내가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잖아 모든 보스 몹을 전부다. 아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맞다. 이 보스 금액 점점 올라간다. <웃음>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걸 가운데에 둬야지 아... 어, 갑자기 배고파졌어 막, 커네. 앞으로 비껴서, 하려고요. 막돌치면 안돼 막돌치면 안돼 차라리 저렇게라도 쓸수 있는 거를 계속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아아아아 아씨 어떻게 깨고 모르겠지? 이제 좀잘 막으면 되겠다. 어느정도 내려가도 나면 체간이 잘 안주니까 わったわったわった 난 간다. 아, 구석에 가두고 독 뿌리긴 너무한 거 아니오? 이상풀린다고아 진짜 비겁해 비겁하게 진짜 아 마지막인데 이거 체간좀잘 막아보자 빠 아! 체관을 보... 아이씨 istor. 아. 아, 깼다. 집중력. 이것이 바로 집중력. 깼다. 미션 들어온지 한 20분 만에 깬것 같아. 상행의 향나무. 이것도 갖다 줘야겠다. 아, 올리고요. 잠깐 휴식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버지를 한번더 만나야 된다고요? 아 진짜 배고프거든요 저 먹을 것좀 갖고 올게요 와 아. 진짜 정말 그지 같다 누눈가가 내가 곧 뒤지고있으니 그 계란을 삶아준다고 들어가네 빈 머니 이런게 빈 머니 아 됐다 이 다음에 다시 뭐죠? 에으니 알려주는 1패 45초 컷 40... 아니, 왜그거안 써? 나는 막, 붙으면은. 아니, 갖고 왔습니다고부지너 너니. 너니. <웃음> 니 아 그래도 빨리 깼네 어제 고생한 거에 비해서 빨리 깼다 가아버지가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そうだ나, 늑대야. 성공. 와, 성공. 미션 성공. 미코사 향의 재료 갖고 왔습니다. 그 재료를 오, 그래가. 그게... 미션 n 공 m o t o no Kono Ishika Miona 설마, 돈올린사람거 계속 다 뜨는건가 와, 이거. 대기업은 <놀람> 음. 그れはどのような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그의 뒤에 있는 것처네 그의 뒤에 있는 것ようなところ있ら腰に乗りどこ에嫁는行くというのか 있는 것처럼 라치가 가는는것처 그의 뒤에 있는 것처 그의 뒤에 있는 는는 そうか。と、どこに 되는 거야 根こそぎとは源本の後期をまとこと。それを指しておるのやもしれぬな。えちょい。はい、こう。ようやく叶うな。源のをめ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さ <웃음> 고로에 것을 구해 요부대로양을 비운다. 이건 나한 일주일 정도 한것 같은데. 시간 사고를 일주일이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짧네닭소개울래할것 같은데. 불사백에 나기 불사백을, 불사백을 뽑아 달라고. 매고 눈을 감으라고? 엄마 <웃음> 살짝 손만 이어 뭐야? 피이넣었네왜 굳이 가슴이야? 손배도 되잖아. <웃음> 아니왜 굳이? 내가 다프네요허이どうじゃ何か変わったことはあるか匂いとそれから源の宮その言葉が頭から離れませぬ源の宮源の宮タケル様が書き残されていた通りそこから戦況に通じているのだろうな <咳> 기원의 궁? 기원의 궁이라는 데를 가나 보니다 가그마식 고시에 땃에 맞 가오리의 이れた 죄단이. 쏭 써가려ていました. 음. 소나타와. 미나모토의 공기와 맡고 있는. 이와토의 오쿠의 고시에 하이레바. 이굴 안쪽 가마. 바이굴 안쪽에 가마. 푸시다치와 마카 바이굴 안쪽에 가마. 오오카요다위굴 안쪽에 가마 이제 없지? 오오카요 센키오니 우쿨레프를 안겨 소나타가 가오리의 시을 끼니시는 이이와토오쿠니는다 소나타와 이와토는 오 됐고 시야다나 있지 어? 않았나? 없었나? 아우네 렸구나 네가 맞아 가자 바위굴? 어 뭐야 여기 다시 하네 아 다시 했지 참 바위굴이 어디지? 바위굴 안쪽에 가마 아 여기 있다 음. 우산 상점은 왜요? 가위굴 안쪽에 가마 이 안에서 이 안에 가면 길이 열린 의부가 누구야? 의부라는 친구는 어디 있는 거죠? 시집을 간다, 시집을 간다. 아 스킵하고 안 잡은 애들이 있어요? 네, 그 쿠비나 시랑주조 친구 빼고는 지금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 허! 뭐야 허! 뭐야 데리고 가는 거야? 뭐야? 뭐야 이 밭... 바... 뭐야 얘는 헉! 개 커! 뭐야 뭐야 이 밭줄 인형은? 시집을 간다 했으니까 지금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건가? 진짜 크다 어? 뭐야 갑자기 기댔어 뭐야 길을 만들어서 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나 설마 길을 만들어주네 황자집가서 훔쳐들으면 갈수 있다고? 혼자집가서혼자집이 어디지? 야, 뭔가 귀엽게 생겼다 근데 친구 괜찮아? 여기 나 트레일러에서 본거 같아긴창 들고 싸우는 사람 나왔던 곳인거 같은데 나 이거 세키로 트레일러에서 봤어 아이 사람이 파괴승이구나 뭐야 저번에 잡았던건 뭔데 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오피 음. <웃음> 깔가 먹기. 공중으로 몇바퀴 돌기 막 이런건 안하네 아야 한 대만 더 하면 되는데 아한 대만 더체간 이제 아 다시 하자 아 다시 하자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아 저번에 짧게 생겼어 그러면은 얘가 더 센건가? 한번 해봐서는지 얘가 더 센지는 잘 모르겠네 아오와 근데 새 목숨이 세 개구나. 그래서 체간이 좀잘 차는 편이었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못 맞췄다. 오 찌르기. 갑자기 나와서 찌르기. 오마이갓 oh 아, 찌르기, 아 찌르기 모션은 참, 그, 거리를 보란 말이야. 오. 아야. 얘는. 저거 올라가는 거 있다 해도 인사는안 되겠네. 아야~ 체력이! 아... 아... 암파이기눌러 둘러... 둘러... 됐다 한번 없애고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저승사자야 뭐야 아, 뭐야 거긴 안다겠네 저 기술 뭐야 아이고야 아, 아 점프했는데 이럴 때또 점프가 말을 안 해. 아, 직임많った야 i n h a l 나도 못 하겠어 <웃음> 빨리 빨리 스킬 없애봐 아, 됐다 <웃음> <웃음> 어우 야 <웃음>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아, 진짜. 이거는 도망다니면 돼. 도망다니면 되는 거야. 도망다니면 돼. 아, 아, 쳐맞았네. <웃음> 아, 꼼수 쓰려다가, 아, 아까 꼼수 잘 통했는데, 아, 아까 꼼수 진짜 잘 통했는데. 내 대처가 맞나요? 아, 진짜, 진짜 처음 봤어. 와. 찌르기를 막아낼 자신이 없다면, 아이고, 이거 잘못. 아이고야, 이건 못 막았다. 어휴, 체가떠져요 <웃음> 아, 다시 합시다. 아, <웃음> 아 체란이 터져버렸어. 내려오시오. 어, 아, 뭐야. 지고 맞기 어려워. 아다 아 미친 어제피못 때리잖아 있는 이유가 있겠지 매달릴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 좀 이렇게 마치고렵냐. 아 하씨 나좀좀 좀 그랬다. 아 그럼 좀. 이번에 페이스. 아 미친 불. 지네 머리 저거 징글징글하네 아주 그냥 아주 징글징글해 저거 오! 아 점프 점프 와! 막, 네, 막 소리 지르는데 <웃음> 아 진짜 웃기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포션 3개. 음. 아, 비키세요. 비키세요! 단점이지. 구석에 몰리면. 아, 아씨. 아, 점프. 너무 아, 뭐, 처음도터 처음, 처음, 그러는 게 어딨냐. 아씨, 너무 쳐맞는데, 점프. 뭐야? 뭘 봤지? 그나... 보세요... 음. 아, 뭘 막았는데... 아... 다시... 이건 너무 급했어... 다시! 미치겠네 짧아가지고 씨. 아 자꾸 뒤로 가가지고 아줌마 자꾸 뒤로 가지 말라고요 아! 아 진짜 아 표지밥 너무 막 썼는데 아! 막았는데 아! 막았는데! 아! 미치겠네 3패까지 어떻게 갔니 너또아 헬로 솔직히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님? 진짜? 아야야야 야야안맞았는데야야야야야아 아, 그냥 막자 막자 막아 막아 좀 너무 급하다 아. 아까운아 음... 이건 진짜 맞추기 어렵다 아 <목소리> 멍때리다가 풀렸어 <웃음> 오.. 궁제에리죠 천천히 천천히 마지막에 천천히 체간을 쌓는 걸로. 아우 이거는 이거는 막기 힘들지. 왜? 소리 왜 이렇게 웃기지? 왜하는 거? <웃음> 왜 이렇게 웃기냐? <웃음> 왜? <웃음> 아, 하다 빼이야클일 났다. 아! 자, 이제부터 죽고면안 돼. 죽으면 안됐다 점프! 아 점프 꼈어 아 꼈다고 아니 꼈어 아 진짜 다 잡았는데 아 원래 이렇게 안 쳐요. 3 k 로하는 동안 그래가지고 아, 고장 난거 아니라니까. 아, 이거 123이... 왜, 왜 저렇게 된... 아, 아씨, 타이밍 놓쳤다. 몇일 때릴 수 있는 타이밍 있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 다시 할까? 어, 처음에 때릴 수 있는 타이밍놓쳐가지고 다시 하자. 인사라고 시작이 된다고? 가까이 가서 날라오는데 어떻게 인사리 돼? 내가 들어가자, 들어가서 자들어가 가까이 가는 순간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인사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나타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야? 올게요, okay, 그냥 에라이 아이고 아, 아 맞다. 이건 안되지아 집중력 떨어졌어. 아, 왜 환약을 먹어? 쳤나 봐. 아, 씨, 아까워. 찌르야아왜 점프해 아 표지방 너무 많이 쓰는데 투수박을 못먹어가지고 아까 환약을 잘못 눌렀어 갑자기 환약눌러서아 투수가 그렇게 알려줘 버리면 내가 인사를 쓸 수가 없잖아 알려주는 거 쓴다고 생각하잖아 아 진짜 아 이거 추가야겠다 처음에 잘못했다 아 자꾸 생각나니까 못쓰겠잖아 아 진짜 김세계 알려주면 재미가 없잖아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재미도 생각해줘야지 야. 아 뭐야 이 미친 타이밍 뭐야 갑자기 저렇게 때리는 게어딨어 근데 한 번만 잡아보자 인살로 잡아거어 뭐야 들켰잖아 달라다닐 때도 여기는 안 맞는 것 같던데. 아, 이거니까 피할 걸 그랬나? 오, 컴프 아.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이따가 뜨거우니까 네잠깐아 흘린다 흘린다 흘린다 잠깐만 아, 흐른다 흐른다 쏟는다 쏟는다 아 중간에 이러면은 김 재는데? 잠깐만요 드로아가 아니었는데... 어, 이러면... 어, 아, 죽는 거 아닌가? 아씨. 환영 안 막아지지 않아? 환영도 막아져? 계란계란 계란. 환영도 막아져요 아 시도는 안 해봤어 그냥 도망가게만 했는데 때리는 건안 되는데 막아지는 게 된다고? 그럼 체간이 안, 안 차지 않나? 체간이 차지나? 괜히 내 체감만 터지는 거 아니야? 음, 막아지는 거만 해봐야겠다. 나는 때리는 것도 안 되길래 막아지는 것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먼좀 막아볼까? 음 이참에 하나 먹고 뭐 먹고 할까? <웃음> 먹고 하면 쉽게 깰것 같춘다. 원래 먹지 않고 하는 사람이긴 한데 포대기도 제때제때 쓸 걸. 아깝네 오네가 오는데 안 뛴다고 또? 뭐야 이건 또 언제 왔어 <웃음> 이런거 언제 보 야, 야, 갑자기 야, 지가우 <웃음> 영도가 안나와요 하우님 미안해요 갑자기 일시정지 되어있었어 영도가 네, 안나와요 하우님 네네네 <웃음> 공격력과 체관 공격력을 강화시킨다. H 데미지를 경, H, P. 때리는 게 좋겠지? 어, 근데 맛있다. 역시 계란은 최고야. 저거 볶음밥 먹었을때? 한관의 사탕 체간 데미지를 경과 이거는 내가 때리는 걸 강화시키는 거고 이건 저한테 맞았을 때 체감 데미지가 줄어든다는 거지? 이거는 사기네. 이거는 뭐 아니면 도사탕이네. 둘 다. 이거는. 체력은 줄어드는데 공격력이 두 배로 세지는 건가? 아 그거요? 아왜 이렇게 흘리는거야 올려줄게요 이건 뭐야 회생의 힘 입수량이 증가한다? 용은 구슬이 그거, 저기 뭐냐, 목숨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걸 빨리 찬다는 거 아니야? 그거 말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거 하나 먹어보자. 아이고야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되긴 되네 아, 바로 뒤졌는데요? 잘 먹자 후지박을 먹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이랬다 아씨, 그 기술 쓸까봐 빨리 잡고 싶다. 아, 너무 급해 그림자 쓸까봐. 왜 지네 꼬에 다섯 바퀴, 둘, 셋. 저렇게 때리는 게 어딨어? 치울수 있는 방법이 아, 아 점프 점프 아씨 먹는 동안 안 움직이는게 개호가야 아! 아씨 뭐야 막았는데? 아, 막기만 해. 막기만 하다 진짜 이제부터 막기만 하면 돼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상인에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난다. 오! 이런 아이템도 있네? 아 아이, 칭찬 그만해. 에이. 무식하게 게임해서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저처럼 무식하게 하지 마세요. 그랬잖아. 저거 저거 전화 오면 올라가면 안 맞더라고 근데 아까 한번 맞은 이유로 아닌가 싶긴 했는데 역시 맞았구나 알면 재미없는 공략법 살짝 쉰 다음에 구경을 해주셔야 돼요 자이 페이지는 지난번과 똑같이 올라간 다음에 얘가 중앙으로 오면 은 점프해서 인살 오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자, 요번에 아공의스탕 준비하고, 아, 이때 사탕을 먹는다. 이번엔 잿덩어리 이용해서, 자, 한대, 두대 잿덩어리, 한대, 두대 잣덩어리. 어, 굳이 뭐야? 이동하면서 안 쓰는 거저 잣덩어리가 저렇게 쓰이는 아이템이었어. 습관상 이동을 하면서 때리는 건데, 이동 안 하고 정면에서 때리는상관없으니두 대씩만. 나는 잣덩어리 주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아이템인가 했는데, 덩어리 다 떨어져가면은 자 폭죽 요거 했는데 안된다 그럼 다시 한번 뒤로 물러서서 마지막 카타를 울리기를 쓰고 그 다음에 다시 폭죽을 날리면 돼요 폭죽 그래마에 두 번밖에 못 쓰니까 어찌 가나면 요 아래 끝내시는게 좋죠. 아 쩌네 진짜 난 저분을 보면서 존경하는게 저분은 쉬운 방법을 찾고 어려운 방법을 보여주고 뭐 약간 이, 이 방법 저방법 연구하시려고 저거를 계속 하신단 말이야 저런 거 보면 대단해 저번엔 닥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잖아 나 성선에 음. <웃음> 대한 이해가 부족하대 <웃음> 음 겜봉이 얼굴 보면 만원이었다고? 아, 쌍배님 겜붕이볼 차례에요? 초할머니 깨셨어? 아니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 <웃음> 저랑 저랑 같은 루트를 가시는 것 같아서 나도 갬부이 먼저 갔잖아 그냥 <웃음> 그래가지고 제대로 가셨나 해가지고